안녕하세요 흔한 공공생 인처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마이의 검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번 영상 설명란에서 말했듯이 저는 롤의 프로젝트 스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젝트 마이의 검을 만들어 볼 겁니다 사실 3주 전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음... 무기 아니면 죽은 분 선택하시오 지금 우물 난으로 걷어차이는 걸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테는 시키는대로 했는데 다 탔네